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텐트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힐맨 브랜드는 힐맨이고요 안덴테 투피 블랙 에디션입니다 이거를 우선 설치 영상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 두 번째 치는 거죠 첫 번째 집에서 한번 대충 한번 쳐봤고 야외에서는 처음 쳐보는 겁니다 2층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폴대 설치가 완료됐고, 데크팩으로 데크에 고정을 지금 시키겠습니다. 이제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기는 140에 210. 그리고 높이가 110입니다. 두 명이 사용하기는 여유로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전시 공간은 약 60cm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은 이너 텐트 플라이. 그라운드 시트, 폴, 스트링, 팩 이렇게 구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피칭할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상태에서 피칭을 했는데도 약 10분이 좀안 걸려요 그만큼 피칭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힐맨 안단테 투피는 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블랙 에디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안단테 투피가 있는데, 안단테 투피는 3계절 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 에디션은 동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겉모양은 색깔만 빼고는 동일한데, 이너가 동계용이냐, 3계절용이냐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거를 쨍쨍하게 이렇게 폈는데도 이게 좀 이렇게 헐렁헐렁 거립니다 이거 좀 잡아줄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헐렁헐렁 거리죠 아무것도 잡아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랜턴 거리가 하나 있고요 양 사이드로 이렇게 환기창이 있습니다 양 사이드로 두 개가 있고요이이너텐트 같은 경우는 동계용으로 설계된 거기 때문에 한 요정도만으로 구성이 된것 같아요 3계절용 이너는 따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쪽이 다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방수능력을 높인 20D 립스톱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들어가서 한번 누워서 어느정도 자리를 차지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가 180인데 어 약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만약에 저보다 키 크신 분이라면 은어이 텐트는 좀 고려를 좀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딱 맞지? 그리고 이 환기창은 안쪽에서는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열었다 닫았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쪽에 여기다 지퍼를 하나만 만들어줬으면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텐데 그거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 좀 누워보고 하고 있는데 텐트가 완전히 따로 노는 느낌입니다 자리가 안 잡혀 있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이거 아마 제가 데크에다가 설치를 해서 팽팽하게 못한 거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그것 치고는 너무 이렇게 따로 놀고 있습니다 생긴 거는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색깔도 블랙에다가 어 각도 되게 잘 빠졌어요 단지 안에 이너 텐트가 쨍쨍하지 않아서 그런건데 가격도 그리 뭐 비싼편도 아니고 싼 편에 속하고 해서 한번 사용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적극 추천은 못하겠어요 이너 때문에 이너가 나무 점수를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 너무 따로 놀고 있어 가지고 그럼 여기까지 또 제가 또 여러 번 사용해보고 또 다른 단점과 장점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